이죠 어? 이 물려? 알아 어? 아. 괜찮아 어? 아야 어! 일루시아 쓰겠는데 이러면? 아 근데 마지막 물량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좋았는데? 오호 요거 사람 쓰는놈이네 야야야야야 만큼만면 세상에 불... 아 불... 아와 톡보이 트 일루시아 끝 솔라리안 봤죠 지금? 아, 네. 아 솔라리안 영코야 이녀석 자, 쪼개기 써줬어요. 어, 아, 아, 아. 오!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오, 야, 이걸 두 마리 다 넘치네. 양아치인데? 한 마리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, 들어가. <웃음> 아이, 쿨 때리는 친구네. Huh? 나도 이거 내고 할 수도 있는 음. 개꿀잼이겠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킬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<목소리> 일단 이러면 킬각이야 얘 드루 한 장으로 이거 어떻게 맞고 맞아 맞아? 아 수고 전쟁 형 <웃음> 마라가 안되지 않나 이거?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<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, 맞지? 아나 이거 지금 두 번째로 하는거야 설레서 그랬어 없지? 너무 설레다노휴 편안 그래 티켓둘 수 없다니까 오케이 없을만 했어 어? 없을만 그래, 했어 아, 나가... 아, 뭐 두메모 있으시냐고요? 조금 고민됐는데 황천 타이밍이라 안냈다 그렇지 황천 서순이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야 이거 두마리 죽이면 인정한다 진짜 오아우 기구 기하수 잘해 좋고 좋고 근데 뭐가 나와야지 상대가? 와 저기 나 영혼 시아가 나왔어? 오? 봐. 야, 이건 어쩔 수 없다. 근데 일리다리 탐구를. 어? 어, 잠깐만요. 이거 나 이길 수 있겠다. 그렇죠? <웃음> 미쳤나? 게임 미쳤나? 아니 나 디비작 하나 빼서 빠진 거잖아 지금 상대가 내 콤보 보드란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. 다시 바꾸나 주문 하나 나오면 또 모른다. 야. 쳤네 저울에 죽었네 야 이건 레전드다 그냥 진짜 오오? 이 힐을 해요 힐을 아, 게임 너무 재밌어. <웃음> 아니, 진짜 개웃기네.